기술이 이끄는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변화 4차 산업혁명 인간에 의해 생산 소비되던 경제에서 기계 노동력에 기반한 새로운 경제로 가속화될 것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미래 유일한 해결책은 결국 모든 기술력을 뛰어넘는 창의력을 가진 인재입니다 누가 세상을 선도할 것인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위기이자 또 기회인 이 중대한 시기에 카이스트는 글로벌 가치 창출 세계 선도대학의 비전을 가지고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을 리드해 나갈 것입니다 특별히 교육혁신, 연구혁신, 창업혁신을 중심축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교육혁신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기초과학, 기초공학 교육을 강화하고 인문사회 교육 확대를 통해 전내 교육을 추구할 것입니다. 또한 팀기반 학습, 토론식 학습을 통해 초연결, 초지능 사회를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할 것입니다. 한편 연구 혁신을 위해서는 세계 최고이거나 최초이거나 유일한 글로벌 선도형 연구를 추구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인공지능 기반의 융합 연구를 이미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전공을 초월한 초학제적인 융복합 연구를 통해 기후변화나 에너지 문제, 고령화 사회에서 헬스케어 등 인류의 난제를 카이스트 융합연구원을 중심으로 해결해 갈 것입니다. 국방 분야는 특히 국가 안위에 직결된 만큼 독자적인 첨단 기술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카이스트에서 국방 기초 연구를 수행해서 첨단 국방 연구의 허브가 될 것입니다. 이런 융합 연구를 통해서 개발된 기술을 알빠르게 사업화해서 글로벌 스타트업으로 연계하는 산학협업 롤모델을 만드는 것이 창업혁신입니다. 이를 통해 카이스트는 기술 기반의 신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벤처사관학교가 될 것입니다. 이제 카이스트는 다가오는 4차 혁명시대를 위한 교육혁신, 융합연구혁신, 창업혁신을 역동적으로 추진하여 21세기 세계와 우주를 향한 대한민국의 희망의 등불이 되겠습니다.